언니 카멜커피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원래 아는 맛인데도 오랜만에 가서 한입딱 먹는 순간 <웃음> 이런 느낌 제가 이번에 혜녀랑 조이랑 데리고 갔는데 후기 들어보실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혜녀야 네? 카멜커피 진짜 맛있었나요? 네, 엄청 맛있었죠 인생커피였어? 그렇죠 커피맛도 잘 모르고 얘 커피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영수증도 주세요 영수증도 달래 쪼이는 어땠어? 하늘커피요? 응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떼 진짜? 진짜 뜨거운 것도 뜨거운 것대로 매력있고 차운 것도 차운 것대로 매력있어요 빵 먹을 때 있잖아요 반식빵 그거 먹을 때는 뜨거운 게 확실히 적셔 먹을 때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맛있어 카멜 커피 저희가서 두 잔씩 먹었어요 따뜻한 거한잔 차가운 거한 잔. 하하튼알겠하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 진짜 맛있어요. 저는 카멜커피 가면 항상 두 잔씩 먹어. 한 잔만 먹고 오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이게 커피가 크지 않아요. 좀 이렇게 커피 잔이... 에스프레소 잔은 아니고 보통 그냥... 아 아구. 뭐야? 잠깐만요. 뭐야? 애들이 왔는데요? 너무 당황스럽네 <웃음> 애들이 우리 집을 왔잖아요 조만간 뵙죠? 조만간이 지금인지 몰랐어 <웃음> 아까 너네 근데 영수증 주세요 이래서 난 식당 나가나보다 했어 여기 앞에 편의점. 택시, 아 편의점에서? 저는 애들이 오늘도 서울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회식하고 영수증 받나보다 식당에서 다 먹고 그럼 이제 어디 뭐 맥주를 마시러 가거나 이러겠지? 그래 이제 가서 잠깐 얼굴 봐야지 했거든요 <웃음> 너무 황당하네 <웃음> 자기들끼리 엄청 좋아했겠다 그치? 아무것도 모른채 전화해서 카백커피 물어볼 때부터 <웃음> 우리 좀 있으면 집에 <진행할까네> 갈깐데 하면서 올라왔겠지?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이렇지? 아이스크림 사왔어 대두님 먹을거랑 <웃음> 모나랑 도비가 대두님 먹을거랑 픽을 해왔어 아 진짜? 뭘, 뭘 좋아하시려나 하면서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점이에요? 이거 좀더 마... 너무 당황스럽네. 갑자기 애들이 우리 집을 왔잖아요. 다른 직원들도